하나, 둘, 셋! 위아! are in FAST! 안녕하세요. 우리 팬입니다 yeah. 오늘 우리가 이렇게 뮤직뱅크 끝나고 연습실에 모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실려고? 아니, 실려고? 연습하려고? 놀려고? 놀려고? 파티? 오늘 불금이잖아. 모두! 아닙니다. 이제 아, 혹시 네. 아, 네. 뭐 설명을 기똥차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오늘 불금이어서 다들 다 같이 놀고 싶지만 저희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늘 또 뮤직뱅크 방송 끝나고 이렇게 왔는데 늦은 시간에 이렇게 모인 이유는 저희가 3월 14일 화이트데이죠. 그날 저희가 이벤트를 하는데 그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쵸 저희가 발렌다인때 저희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너무 많은 초콜릿을 받아가지고 어 저희가 이번에는 반대로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기프트 어 사탕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 그 사탕을 뭐어 뭐몇 분들께 드릴 수 있지만 그거 말고 많은 분들을 찾아뵈서 직접 사탕도 드리고 또 그리고 저희가 멋진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공연도 하나요? 네. 진짜가요 공연도 준비 진짜인가요? 어린이끼리 말하는 건가요? 어. 그렇죠. 아 네. 어, 기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그날 저희가 어디 어디를 가는 걸까요? 네! 저희가 또 한군데 신청을 받았었죠? 아 네, 신청을 받아서 가지고사하게 많이 왔다고 네. 한 네. 1억 분께서 아. 또 많은 사연이 왔지만 저희가 또 아. 그중 세 군데를 선발했습니다 1억 분에 선별했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죠? 서울에 한 곳, 그리고 음. 인천에 두곳 그리고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특별한 곳을 한곳준비했는데그그 어? 어딘데요? 그거는 이제 비밀이고 <웃음> 이 영상 그, 끝날 때쯤에 알려드릴게요 거긴 어. 안 알려줘요 그런데 아, 한, 이게 항상 특별한 건 마지막에 알려줘야지 더 재밌지 않습니까? 아, 근데 특별한 장소 우리 못 들었는데 세 군데밖에 들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니까 저만 들었습니다 저기 와. <웃음> 네. 이것이 아 그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 바로 그것이 이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끝이이 네, 아주 맛도 좋고 여행도 좋고 네, 기적자랑도 좋고 당당하게 사탕만 한게 없지 않습니까? 이펙트 네. 롤리팝 롤리탕 사탕입니다. 또 더러워 더러아더러이 롤리팝 사탕은 개수가 여러분 하나 둘셋몇 개라고요? 1, 400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나하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0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거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나 하나, 하나, 이나 하나, 아리랑 TV 거기 그 아. 뭐죠? 그 사전 VCI 같은 거 보셨는지 응, 모르겠지만 이너옆 들어갔다 얘 들어갔다 이런 사탕입니다. 아주 맛있는 사탕이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일일이 1 4 0 0개다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뭘 붙이나 봐요?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를 붙일 겁니다. 스티커. 스티커. 자, 그럼 스티커. 우리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어, 이거 네. 봐. 이거. 네, 와. 와. 이렇게 롤리팝. 이거 소유 엄청네. 이런 거. 쉽지. 네. 치고. 장바지. 내가 화장고 싶다. 내가 지원군을 모셨어. 재현이 형은? 지원군을 모셨어. 예, 네, 예.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지원군을. 와우 무려 몇 개? 다했다! 저개 1,400 1 4 0 0개 네, 1,400 1 4 0 0개를 네. 저희 저희 이제 스타제국 직원들과 임팩트가 힘을 합해가지고 다 스티커를 붙이는 거 완료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아까 아까 마지막 한군도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네. 더 얘기해 주실 때가 됐어요. 어디야? 와. 어디야? 빨리야. 빨리. 그지 바로. 네. 일단 시간부터 얘기해줄게요. 네. 시간이 7 e v o'clock. 어, 7시 아, 침 a 시 아침입니다. AM이 AM 오전이요. PM 오전이며 아침 7시면 <웃음> <웃음> 자, 7 PM이고요. 제7 <웃음> PM. 7 PM이요. 아, 아침 7시 어떻게 가다니. 오케이. 9시? 여기 너무 무서워요. 아, 근데 네, 이거 9시는 거야? 9시로 그거. 예. 바로 저희가 장소는 가까이 네. 있어요. 아, 어딘데요 여기 는 어디예요? 여기는 저희 회사 죠 여기 는 여기는, <웃음> 여기는, 여기는 어, 네, 여기는 저희 회사죠. 네. 네. 저희 회사 이름이 뭡니까? 와 사진 보고 오시면 돼요. 오, 오, 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들으셨나요? 네, 7시, 오후 7시, 19시죠? 19시에 스타디국 앞으로 오시면 저희가 사탕을 들고 아, 아, 네, 그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사탕 받아가시면 되죠. 그렇죠. 네, 저희가 그쵸. 어떻게 사탕을 드리는 거죠? 직접 드리는 거죠? 네, 직접 드리고 네. 이게 손수 하나하나 하나 스티커를 붙였던, 저희 손으로 붙였던 사탕을 네, 직접 나눠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며칠이죠? 1 4일 십사일. 나이트데이. 이트데이요 헷갈려, 무슨가. 깜짝말. 나이트 넣라 저녁 7시에 회사 1층에서 모도록 합시다. 네. 공연 못한다고 슬슬 피하지 마. w e l 타 o m e t 자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 인사 드릴까요? 네. <웃음> 네. 그 저희가 지금 이제는 그저가일에 <웃음> 그 공연을 좀 공연 준비했는데 이제 공연을 준비하러 연습하러 갈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연습할 건데 저희는 이제 맛있게 밥 먹고 맛있게 연습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맛있는 연습을 위해서!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임팩트였습니다! 섭섭해하지 어 마요! 섭섭해하지 <웃음> 마요!